안녕하세요! 이거 봄똥, 봄똥 두 개, 이게 명절에, 이제 보름에, 그, 찐밥 먹을 때, 이걸 하나 겉절해서 먹으면 맛있거든. 나뭇만 먹으면 또 물리니까. 그래서 두 개를 준비했어요. 이거 따듬어 볼게요. 이걸 길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, 먹기 좋게 하는 게 이렇게 잘잘하게. 조그만 거는 그냥 이렇게, 이렇게 찢어서 넣고요 노란이 맛있게 생겼지. 음, 이 검둥이 이렇게 검둥이 이렇게 노란이야. 요새 검똥은또 이렇게 노랗게 나오네 안에가. 원래 안 노란가? 응, 그냥 그렇게니까 안노랬는데 요새는 기순들이 좋아. 이거 액젓이요. 액젓 이거 소주컵을 한 컵이에요. 근데 이 이거 뭐야 검똥을 먼저 조금 이렇게 절거질 거예요. 그리고 바로 뭐 버무릴 거니까 약간 숨좀 줄게. 멸치액젓인가? 응. 음, 전번에 우리 데려놓은 거, 우리 먼저 잡젓 데려놓은 거예요. 액젓은 아무거나 넣으세요. 응. 액젓은 이게 음. 한데 상관없어요. 뭐뭐뭐 갈치액젓도 있고 까나리액젓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. 양념할 동안에 이렇게 절궈놓으세요 <웃음> 미나리 그 쓰고 밑부분 자른 거 내가 일단 물고사하고 넣놨는데요. 어 이렇게 잘 자랐어요. 그래서 이거를 딱또 잘라가지고. 어 겉절이 한대다 넣고 또 하면은 또 밑에서 또 자라요. 이거 놔두고 이거도 놔두면서 또 자라. 자라면 또 잘리고. 잘리고. 이건 <웃음> 씻혀가지고 미나리다 향긋하게 여기 여기 겉절이다 넣을 거예요. 씻쳐올게 이건 달래예요. 이거 배. 이배 조금요, 채소에서 넣으면 이거 먹을 때 하나씩 씹히면 이게 달달하니 맛있더라고. 이거는 지금 넣은 게 아니라 다 버무른 다음에 넣어야 돼. 고추, 아니, 저기. 대파. 대파. 이 정도만 넣고. 홍고추. 양파 조금만 넣을 거예요. 마늘. 여기는 이제 생강, 내가 생강 대신 이게 생강청을 넣을 거예요. 그러면 좀 이게 설탕을 안 넣어도 되고, 그래서 생강청 좀 더. 이렇게. 아까 액젓, 이게 반 남은 거 마저 넣을게요. 세개반 다 됐나? 응, 음, 다 했어. 여기다, 맨 마지막에, 아까 이거 배 썰어 놓은 거, 그걸 넣을게요. 음, 그리고, 겉절이는, 음, 이게 금방 바로 먹을 거니까, 요, 저기, 뭐냐 참기름, 음, 좀 넣어주면은, 맛있어요. 오래 두고 먹을 거는 참기름 넣으면 안 되는데, 바로 먹을 거는 참기름 넣어주면 맛있어요. 자, 이렇게 완성했습니다. 보름 보름밥 먹을 때이것도 집어먹으면 나무라고 맛있어요. 이게 봄똥 겉절이를 이렇게 했어요. 삼삼하니게 했어요. 겉절이는 이렇게 좀 많이 써 먹어도 괜찮잖아요. 그래서 많이 써 먹으러 삼삼하게 했네요. 아 이렇게 겉절이가 끝났습니다. 오늘도 감사하고 사랑해요.